안녕하세요 오늘은 셀렉트문의 수행 순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 셀렉트문의 수행 순서라고 하면 그 무슨 말이지? 라고 약간 캐스천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셀렉트 쿼리를 날렸을 때 어, DB가 내부적으로 이걸 어떤 순서대로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지식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수행 순서를 알고서 쿼리를 작성을 하면 뭔가 좀더 효율적이고 손쉽게 쿼리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가 셀렉트 e 리를 작성을 할때 셀렉트 e c 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이 순서대로 많이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해서 어, db 가 내부적으로 위에서부터 쭉 수행을 하는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선 from 절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테이블들이 정말로 존재하는 테이블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셀렉트 권한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요. 어, 셀렉트 권한이 in, 없는데 셀렉트 문을 날렸다거나 업데이트 권한이 없는데 업데이트 문을 날렸다거나 라고 할때 d b 가 내뱉는 에러가 어, 시멘틱이라고요. 신텍스 에러도 있잖아요. 그거는 구문 오류라고 해서 흔히들 우리가 어, 오타를 쳤다거나 아니면은 신표가 있어야 하는데 신표가 빠졌다거나 때에 레벨는래가 신텍스 레입니다 그래서 프롬 절을 체크를 해서 어떤 테이블에 액세스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웨어 절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테이블에서 이 조건에 맞는 로우들을 가지고 와야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수행되는 것이 그룹 바이죠. 내가 가져온 로우들을 어떤 방식으로 그룹 바이 할 것인지를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해빙 절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룹바이 한것 중에서 혹시 버려야 할 데이터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체크를 한 다음에 비로소 셀렉트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온 로우 중에서 어떤 컬럼들을 출력을 해야 되는지를 체크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채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음, 일단 다 가져오고 난 다음에 셀렉트 절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어 셀렉트 별 프롬 한 거랑 셀렉트에서 컬럼 하나만 가져온 거랑 사실상 드는 비용은 같다는 거, IO 비용이 같다는 거라는 거를 눈치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셀렉트 절에 있는 컬럼들이 모두 인덱스에 담겨 있다라고 할 때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될수 있겠는데요. 인덱스를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셀렉트 절에 컬럼이 하나 있듯 아니면 열뭐 개가 있듯 드는 IO 비용은 같다라는 거. 어,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수행되는 게 오더바이저이에요. 필요한 모든 컬럼들까지 다 가지고 왔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정렬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알아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더바이저이 셀렉트절보다 더 늦게 수행이 되기 때문에 셀렉트절에서 만약에 컬럼에 알리아스를 지정해 놓았을 경우에 우리가 보통 집계함수 같은 거 사용할 때 뭐 카운트라거나 썸 같은 거 사용할 때 알리아스를 많이 지정을 해 놓잖아요 그런 알리아스들을 오더바이절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셀렉트절이 먼저 수행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룹바이는 아까 셀렉트절보다 먼저 수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렉트절에서 컬럼에 알리아스를 지정해 놓은 거를 그룹바이절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셀렉트문의 수행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SQLD나 SQLP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알아두시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태풍 때문에 비도 되게 많이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었었는데요. 오늘은 언제 그랬냐 싶게또 되게 날씨가 좋네요. 어, 정말 가을 날씨 같은데 더 추워지기 전에 산책도 많이 하시고 나들이도 많이 가시고 행복한 가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